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로스트하크로 많은 국내 게이머들에게 엄청난 호감을 산 것은 물론 창사 일에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는 스마일 게이트 죽어가는 pc mmorpg 시장에 큰 도전장을 내밀었던 이 게임사가 총 500명 가량에 육박하는 창사 일에 가장 규모가 큰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채용중인 법인으로는 크로스파이어를 개발중인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에픽게임즈를 서비스중인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로스타크를 서비스중인 스마일게이트 rpg의 총 3개의 법인에 걸쳐 채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메가포트야 뭐 테니즐런너나 소울워커 에픽세븐같은 게임을 서비스하는 곳이다 보니 그렇게 큰 비중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하는 부분은 스마게이트 엔터와 rpg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는 중국에서 큰 히트를 친 크로스파이어를 서비스 중인 자회사로 현재 스마일게이트 그룹 매출의 90%를 차지할 만큼 어마무시한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요 스마일게이트는 이런 흥행에 몸을 기댄 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와 손을 잡아 크로스파이어 X라는 콘솔 게임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게임의 멀티플레이는 기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스마일게이트에서 전담한 채 개발중이지만 스토리라인이 중요한 싱글플레이는 엘런웨이크, 퀀텀 브레이크, 컨트롤 등 식상하지 않고 본인들의 독특한 색을 입히기로 유명한 레메디엔터테인먼트에서 전담 개발중인 만큼 국내외를 막론하고 꽤나 기대를 받는 작품입니다 공개한 영상 속 게임의 모습은 현재 해외에서 내놓으라는 AAA급 FPS들과 비교해봐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꽤나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죠 하지만 기존 게임의 팬덤도 거의 중국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작은 특별히 차별화된 요소가 없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게임 시장은 콜 오브 드티와 배틀필드 카운터 스트라이크 3대장이 꽉 잡고 있다 보니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 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한국 게임 회사에서 이런 게임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마일 게이트 rpg는 로스타크 하나만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모바일과 콘솔러까지 플랫폼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이에 대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개발 인력을 뽑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러시아 진출에 이어 연내에는 아마존 게임즈와의 계약으로 북미 시장 진출까지 노리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검증받은 로스타크의 플랫폼과 서비스 지역을 더더욱 넓히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할수 있죠 스마일 게이트는 이런 공고를 내보내면서 트리플 A급 게임 개발과 해외 진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스마일 게이트는 예전부터 해외 진출과 트리플 A급 게임 개발에 투자를 진행해 왔는데 그 결과물이 엑스박스와 손을 잡은 크로스파이어 X와 2020년에 문을 연 스마일 게이트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자회사는 초기 호라이즌 제로던과 같이 대작 개발 경험 이 있는 숙련된 개발자들을 영입한 만큼 스마일 게이트의 트리플 A급 게임 개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곳이죠 이처럼 바르셀로나 지사와 레메디와 같이 해외 많은 개발자들과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스마일게이트의 해외 진출과 대작 개발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거대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일게이트의 모습은 비슷한 매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넥슨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두 회사 모두 중국에서 조단위의 돈을 벌어들이는 캐시카우를 만들었지만 넥슨은 개발본부 부사장이 위기라고 언급할 정도로 신작 개발에 빈번히 실패하면서 여전히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에 반해 스마일게이트는 거의 죽은 PC MMORPG 시장을 무려 8년 동안이나 개발하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였고 큰 성공을 거둬 본인들의 새로운 IP를 탄생시켰습니다. 중국에서 크게 흥행중인 크로스파이어도 단순하게 모바일로 제작하지 않고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콘솔로 개발하는 것은 물론 해외 개발사와 협업까지 진행중이죠 또한 아예 본격적으로 트리플 에이크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의 유명 개발자를 영입하여 스튜디오 설립까지 하는 등 스마일 게이트는 꽤나 성공적으로 중국 자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에 미쳐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고 평가받는 한국게임계 그동안 그렇게 깔봤던 중국의 게임 시장은 이미 한국의 개발 실력을 뛰어넘은 지 오래이며 해외 트리플 에이 게임들과의 기술 격차는 더더욱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몇몇 개발사들은 꾸준하게 해외에서 명성을 쌓아올렸으며 이에 힘입어 콘솔 게임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는 등 근내들어 한국의 게임 개발사들은 모바일에서 벗어나 조금씩 그 노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를 거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 많은 회사에서 준비중인 콘솔 게임들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즈음엔 그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인 만큼 연말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